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광대뼈와 턱뼈가 이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볼이 패어보이는 50대 여성분을 수술하였는데요 이에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뭐 광대뼈 축소술 광대뼈가 이렇게 나오면 뭐 인상이 세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대뼈가 나오고 사각턱이 있는 그런 얼굴형에서 어 우리가 보통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또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얼굴형에서 이런 광대뼈와 사각턱의 장점을 어떻게 살리면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광대뼈도 튀어나오고 사각턱도 있으면서 주걱턱도 있는데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광대뼈와 사각턱 주걱턱 이런 얼굴형을 어떻게 예쁘게 관상성형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분 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얼굴을 좀 어려 보이게 하고 싶은데 워낙 광대가 있어서 그런지 볼이 꺼져 있으니 볼에 뭐좀 집어넣고 턱이 나와 있는데 이건 뼈 수술해야 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의식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관상학의 고전인 마의상법에는 부자체후 육부고강 일생부족 이라고 해서 그 몸집 그러니까 체형이 이렇게 풍어한 자는 저절로 부유해지고 그 육부가 함몰되지 않고 가득하다면 일생의 부를 누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이 오악 그리고 오른쪽이 육부의 모식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얼굴 비율에 맞게 잘 발달이 되어 있으면 좋은 관상 복있는 관상이 되며 그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도 뭐 아주 좋은 인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관상 성형 관상 공부하면서 여기 낙서한 여기 자국도 이렇게 면필로 이렇게 쓴 자국도 있는데요 어, 이 우선 관상학의 오악을 해부학적 위치로 설명을 드리면 이 오른쪽 여성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그냥 각이 딱딱 접혀 있지 않습니까? 이 오악의 악자는 큰 뇌의 악자인데요 뭐 설악산, 월악산의 그 악자입니다 즉 오악이란 얼굴에서 이렇게 블록블록하게 어, 튀어져 나온 이큰산 같은 다섯 부위를 말하는데 얼굴 가운데 하늘색 그 타원의 코를 중악이라고 하고 이마를 남악, 입술 아래턱을 부각 그리고 양쪽 광골에서 왼쪽을 동악, 오른쪽을 서악이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산 이름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동악, 왼쪽 강대뼈는 태산이라고 하는데 뭐 양사원의 시조 뭐 태산이 높다 대하늘 아래 베이로다 혹은 뭐 걱정이 태산 같다 갈수록 태산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의 태산이 되겠습니다 육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육부관상이 아주 그한그 튼실한 사례를 <웃음> 준비해 봤습니다 이 상정에서는 천창 즉 하늘 창고로서 재물을 뜻하는 관자놀이 부분이 되겠고요 중정에서는 코옆 여백으로 코옆 거짐이 있으면 안 좋겠죠? 그 하정에서는 이골 즉 양쪽 턱뼈부분을 말하는데 요즘 뭐 V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파란선 모양으로 턱을 깎는데 이런 모양보다는 이렇게 둥글고 원만해야 턱끝 옆 턱선인 지고 관상이 좋아져 재물복이 있는 것으로 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정에서의 그 빨간 점선 원의 천창과 하정에서의 지고는 그 창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창 지고 한거 뒷글자를 따면 창고. 그 창고가 무슨 창고냐? 바로 돈 창고를 의미하는 관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오항육부 관상 성형으로 실제 얼굴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보면 얼굴에 뼈대가 이렇게 뭐뿔뚝뿔뚝 이렇게 솟은 것 같은데 뭔가 예쁘지 않다. 아,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이마의 남악, 양쪽 광걸의 동악서악, 그리고 하늘색 점선 타원의 토성인 중악의 발달은 좋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입술 아래턱인 빨간 점선원의 부각 즉 지각의 기운이 다른 부분에 비해 모자르고 또한 육부의 하정관상인 노란 점선원의 이골 하정인 지고가 이렇게 깎여져 있어서 그오황육부의 균형이 맞지 않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의 교정은 이 점선원 그 부분을 이렇게 받쳐주는 관상 성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케이스를 이렇게 보시겠는데요 어 분석해 보면 뭐 나중에 아시겠지만 완전 그 연예인형 오악육부 관상이 되겠습니다 이마뼈 광대뼈 턱뼈 코뼈등의 오악이 키를 맞추어서 이렇게 우뚝 우뚝 우뚝 솟아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똑같이 키 맞춰 이렇게 서 있는다 그래도 뭐 170cm의 뭐 평균적인 키를 가진 사람이 서 있는 거하고 그뭐 2m의 장신인 경우 농구 선수들이 서 있는 거하고 완전히 그 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얼굴들은 그냥 흡사 그냥 배구 선수, 농구 선수 큰 사람들이 쫙쫙 서 있는 이런 오악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육부 관상을 살펴보면. 이 자주색 점선 타원의 관자놀이 천창과 녹색 점선 타원 부분의 융기된 그 귀족 코역 꺼진 부분 이 꺼진 게 이제 꺼지지 않고 이렇게 딱 올라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깎여서 이렇게 뾰족한 이렇게 턱라인이 아닌 이렇게 풍명한 이골 하부 관상이 품격을 더하고 있는 얼굴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의 사진은. 그 동영상의 그맨 앞에서 환자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서 소개해 드린 그 얼굴인데요. 이 앞전의 여성보다는 광대뼈와 사각턱이 보다 동양적인 오항육부 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담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대뼈와 턱뼈와 뭐 이렇게 그 앞턱뼈가 이렇게 발달하신 분들이 볼 지방이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뼈가 이렇게 잘 발달이 돼서 큰데 거기다가 살까지 이렇게 더해지면 얼굴이 너무 커지는 그 단점이 발생하고 또볼 지방 이식으로 또앞 볼살이 막 튀어나오면 눈이 움팡해지고 그입 가장자리 볼살이 이렇게 보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입 가로 길이가 줄어들어서 그냥 입 입가 여백이 넓어져서 얼굴이 커져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어그 오황 육부에서 그. 광대뼈하고 사각턱이 튀어나오고 볼이 꺼졌다고 그래갖고 무조건 지방의식을 해서 채워 놓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그 오왕육부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눈, 코, 입, 귀에 이 이목구비가 거기에 받쳐주지 못하면 예쁘지가 않게 되는데요 그 산이 있다 그러면 은 물 또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산과 수가 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물격 오늘 이 산격인 산과 평야 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얼굴에서 물격인 그 얼굴을 아주 귀하고 고급스럽게 만드는 그 이목구비 사독관상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